Yeah ah uh, ah. Uh. Matty Korms Ooh. Need a house in the hills for a night show nice I need show. a coupe, need a stage, need a light show light Heard show. he bought, hella plays, you a psycho, psycho. And I heard you gonna blow, yeah, I, yeah. yeah Yeah, I grew up a legend, don't make me repeat it Ooh. I blew up respecting 이것도 이제 윗등보다는 살짝 이제 중앙 가운데 쪽인데 일어날 때 가슴만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확실히 이완해주고 내려갈 때, 끝까지. 자, 내려갈 때는 팔을 피는 게 아니라 어깨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등이 펴지니까. 끝까지 빵. 가슴을 왜 들겠어? 수축하려고 드는 거잖아. 하나 빼고. 자, 이거는 이제 소원근과 극하근의 분리. 소원근하고 극하근이 분리가 되면 어떻게 됐어? 도깨비 눈이 생기죠? 등에. 네븐사아이라고 해서 도깨비 눈을 만드는 데는 어, 이 시티드 로우로 팔꿈치를 최대한 붙여줘야 돼요. 옆구리 밖으로 떨어지면 안 돼. 지금. 그리고 가슴 아래쪽으로. 시간이 너무 없다. 자, 그럼 더 붙여야 돼. 그 붙여야 돼. 이그 돼. 그러기 때문에 여기 돼. 나그는거야더 끝까지 너무 여는다 눕지 말고 3, 가슴 야으로 주고 넷자어 네. 음. 음. 너무 누웠어 둘. 팔꿈치 모아 네. 아. 아. 까지 까지. 네, 네, 다섯, 맞 아, 오케이. 자 당길 때 너무 누워 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앞으로 줄라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앞에서만. 봐봐, 아, 여기 가야지, 여기 봐. 끝까지. 아, 너무 는다. 아, 팔꿈치 너무 모아서. 셋. 팔꿈치 넘어와서. 오케이. 아, 그렇지, 아, 끝까지. 가슴 들고. 다섯. 더 끝까지. 가슴들고. 다 하나 여섯. 오케이. 내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땀이 이렇게 나야 되거든. 난더 열심히 할수 있는데, 이거 마이크 젖을까 봐어 하는 거야, 지금. 이 마이크 다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고장낼까봐. 네. 네. 네. 네. 네. 내가 어느 정도냐면은 아무리 방수 효과가 좋다는 그 이어폰도 다 고장내버렸잖아. 네. 내가 참다 고장나. 네. 3, 100m 방수를 했는데도 다, 다 고장내버리지. 네. 네. 내 땀으로. 네. 하나, 둘. 오케 <웃음> u s Ah. 가지 아. 아. 아. 하나 둘 아. 아. 옆에 것도 상체 많이 숙이고 아. 그렇지 팔꿈치 더 빼고 현장도. 뭐뭐뭐뭐뭐뭐뭐뭐뭐아 비끄럽다 아, 이거 하나 둘셋 끝까지 아아 아아아 네. 아. 아. 아.